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식 문어 감자 샐러드 뽈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시피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근사하게 드실 수 있는 한끼 주말에 와인과 함께 드시면 너무 괜찮은 그런 메뉴 인데요 먼저 문어와 감자만 있으면 됩니다 어, 문어 감자를 삶아주고 드레싱을 만들면 끝이거든요 문어는 무와 함께 넣으면 연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삶아 봤어요 또 매실액과 식초 한스푼씩 넣으면 더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삶아 봤죠 근데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은데 집에 있는 양념들이라 저는 그냥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연하게 맛있게 익혀지더라고요 문어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문어를 제가 마트에서 샀는데 7분 정도 익혀주니까 딱 맞게 또 정말 연하게 익혀졌습니다 이제 잘 삶아진 문어를 잠시 식혀 놓고요. 저는 또 감자를 삶을 건데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한입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뭐, 넓적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넓적하게 자르시고 그 위에 문어를 올리셔서 드레싱을 뿌려도 플레이팅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자를 삶을 때는요. 소금 티스푼 뭐 반꼬집 정도 넣어서 감자를 삶아 주고요. 한 4분 정도 익혀 줬어요. 그리고 파슬리를 조금 다져 줘서 이 샐러드에 또 허브가 들어가야지 드레싱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슬리를 이렇게 잘게 다져 줬습니다. 이제 식혀진 문어를 자를 건데요. 다리 부분을 잘 잘라서 한입 사이즈로 똑같이 감자랑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너무 맛있게 익어서 음,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요즘 마트에는 자숙 문어라고 하나요? 요즘 한번 삶아진 문어도 팔아서 어, 쉽게 구하셔서 이렇게 꼴보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감자도 삶아졌고, 감자도 살짝 식힌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감자, 문어 그리고 파슬리도 조금 뿌려주고요. 다음 드레싱은 간단하게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이 정도만 넣어 줬어요 여기에 시즈닝을 약간 매콤하게 레드페퍼나 파프리카 가루를 이렇게 뿌려 주면 요더 풍미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즐기고 싶어서 이 정도만 넣어 줬습니다 대신 먹기 전에 레몬 반개를 어, 줍을 내서 뿌려줘서 상큼하게 또 먹었어요 아, 드레싱 만들 때 레몬 드레싱으로 만들어서 한번에 뿌려 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먼저 드레싱 뿌리고 레몬만 먹기 직전에 바로 뿌려서 먹었더니 좀더 상큼하게 해산물 샐러드를 즐길 수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꼭이 메뉴 한번 즐겨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